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핫한 연예인들과 아이돌들이 사랑한다는 알시미스트 쇼룸에 가서 쇼핑을 해왔습니다오 짜자잔 와우 얼마 전에 알시미스트 쇼룸에서 30% 세일을 해서 이렇게 잔뜩 쇼핑을 해서 왔습니다. 이 옷들을 개봉하기 전에 알시미스트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 브랜드는 제가 한 4년 전부터 엄청 애용을 하던 브랜드예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아우터도 알시 미스트 옷인데요 이거는 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구입을 해서 매년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에 항상 입는 옷입니다 치마랑 이야구점바랑 세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엄청 많이 애용을 했는데요 아마 옛날부터 제 SNS를 보신 분들은 이 옷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촬영을 갈 때도 입고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입고 가고 촬영하러 갈때이 옷을 입고 갔는데 이 옷이 마음에 든다고 이거 입고 찍으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옷을 입고 촬영을 한 적도 있어요 겨울에는 이 옷을 입고 이 위에 패딩을 걸치고 다니고 봄이나 가을에는 딱뭐 코디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입으면 돼서 아주 제가 애용을 하고 있는 옷입니다 이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옷이에요. 아마 여기 알시미스트 디자이너분도 아, 제 저거 좀 그만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우려먹어고 사골처럼 우려먹어서 아쉽게도 이 옷은 지금 팔진 않지만 뭐 아무튼 그만큼 제가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아이시미스트 라고 하면은 그 피어싱 볼캡 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 피어싱 볼캡의 원조에요 뭐 지금은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피어싱 볼캡의 원조가 바로 아이시미스트 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어떤 연예인들이 과연 이 브랜드 옷을 입었나 한번 찾아봤어요 인스타그램에 가서 한번 찾아봤는데, 방탄소년단 레드벨벳, 현아, 마마무, 비투비, 샤이니, 위너씨에 이거 진짜 서짜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서짜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서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이거 진짜... 이거 진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서진 이거 진거 진짜... 이거 정말 입어보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후드티인데요. 자 이렇게 겉보기에는 어? 그냥 베이직한 후드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알시미스 디자인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짠 이렇게 후드티를 여니까 뭔가 셔츠가 하나가 더 나왔어요. 셔츠 이 팔이 하나가 더 나왔는데 오, 오 일단 재질이, 재질이 너무 좋았어요. 기모인데 정말 기모가 빵빵해요. 지퍼도 어, 굉장히 좋네요. 지퍼도 제가 좀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밑에 내 수면바지가 <웃음> 짠자 오버핏의 후드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아이미스트 로고가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보면 뭔가 되게 심플하고 기본적인 것 같죠? 모자도 이렇게 되게 넉넉해갖고 좋네요 모자가 또 작으면 얼굴이 또커 보이잖아요 어, 이런 거 굉장히 좋네요 자이 후드티의 비밀은 이렇게 지퍼를 열면 안에 있습니다 어제 어제 수면바지가 자꾸 나와서 바지를 좀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짜잔 바지를 갈아입고 왔는데요. 자이 후드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고 여기 밑에를 잠그고 약간 여기만 보이게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또 여기 안쪽에 셔츠가 이렇게 하나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셔츠를 안에다가 하나 더 걸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해서 입을 수 있는 후드티입니다. 짠! 예쁘죠 베이직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유니크한 그런 후드 집업입니다 재질이 너무 좋아요 오자 이렇게 후드 집업을 오픈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 여기를 풀어서 이런 식으로도 스타일링을 해서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잠그면 이렇게 아니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보이게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후드 집업입니다 여기 옆에는 이렇게 주머니도 달려있고요. 음. 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정말 제가 몇년 동안 우려서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정말 뜯어보고 싶다와 이거는 와이셔츠 면서도 원피스. 와이셔츠 원피스인데요. 이 셔츠도 굉장히 특이한 게 뒤에 이렇게 셔츠 같은 게 달려있어요 이 셔츠 뒤에는 이렇게 고무줄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오, 지금 제가 이거는 생각 안 했는데 안에다가 이 셔츠를 입고 위에다가 이 후드를 입으면 세트같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 셔츠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이 셔츠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셔츠 같은 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팔이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이 팔은 셔츠를 이렇게 감싼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입으면 너무 예쁘다 짠짠짠 휘리리리리 짠 휘리리리리리 가슴팍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알슈미스트 로고가 이렇게 귀엽게 새겨져 있고요 아까 그 후드티랑 똑같은 퍼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치마 부분에는 라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뭔가 좀더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딱 기장도 딱 좋네요. 좀 클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저보다 키가 좀 크신 분들이 입으셔도 예쁠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아담하신 분들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랩스커트를 착용한 것처럼 보이죠? 후드티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셔츠 위에다가 이 후드티를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세트처럼 굉장히 예쁘네요. 저는 또 셔츠 소매가 여기가 넓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제 취향을 저격해서 여기 소매 부분도 이렇게 굉장히 넓어갖고 이쁜 것 같아요. 이 셔츠도 되게 뭔가 이렇게 보면 베이직해 보이지만 아래를 보면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셔츠 원피스입니다. 이런 원피스가 좋은 게 코디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셔츠에다가는 그냥 구두를 신어도 이쁠것 같고 어.. 운동화를 신어도 이쁠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느낌을 낼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셔츠의 핏이 저한테는 살짝 오버핏의 셔츠거든요 그래서 좀 부해 볼 수가 있는데 요 랩스커트 용도에 난방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딱 허리 라인을 잡아줘서 좀더 신체에 그런 게좀 예뻐 보이게 좀 기럭지도 좀 길어 보이고 라인도 좀 살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구입한 제품은요 짠! 바로 요건데요 어, 요거는 커플티입니다 커플티 똑같은 멘투맨인데 색깔만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노란색을 입고 싶어서 구입을 했고 요거는 이제 선물로 드려야 되니까 개봉을 하지 않고 이제제 것만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라 이런 맨투맨인데요 또이 맨투맨 어 단순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맨투맨에또 요 특이한 점은 여기 어깨라인 있잖아요 이 어깨라인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딱이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무난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짝살짝 들어가 있는 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또 안에 또 재질은 여기 기모 재질이네요 <웃음> 안에가 완전 부드러워 귀 어깨 라인 부분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요 사이즈가 저한테는 좀큰사이즈예요 그래서 약간 오버핏처럼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핏으로 입고 싶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밑에다가 그냥 원피스 있잖아요 요런 거를 입고 위에다가 이런 걸 입어도 이쁠 것 같고 아니면 좀 통이 넓은 그런 바지들 있잖아요 그런 바지들을 입고 캐주얼하게 막 이렇게 안경도 끼고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보리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잘돼 있어갖고 되게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옷 안쪽이 이렇게 기모로 돼 있어갖고 아, 너무 부드럽네요 쇼룸에 놀러 갔는데 한쪽 벽면이 약간 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육점 그런 고기 코너 같은 그런 코너처럼 보였습니다 고기를 담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신 것 같아요 오 포장이 옷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웃음> 자 이렇게 포장을 보시면 정말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이렇게 바코드 같은 게 이렇게 붙어있네요 이런 디테일함들이 정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앞에 보시면 로고가 이렇게 크게 박혀 있고요 뒷면에도 보시면 마치 여기가 앞면인 것처럼 알슈미스트 로고가 또 하나 이렇게 박혀 있네요 저한테는 약간 원피스! 원피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름에 그냥 간편하게 이거 하나만 이렇게 걸치고 뭐 나가도 굉장히 이쁠 것 같고 아니면 이 반팔 안에다가 달라붙는 긴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입어도 이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딱 아이쉬밀스 옷을 딱 입으니까 딱 뭔가 아이돌... <웃음> 아이돌 같나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이돌 느낌을 내고 싶은 스덕 <웃음> 그리고 제가 혹시 스티커 좀 주시면 안될까요? 했는데 스티커를 이렇게나 많이 챙겨주셨어요 오 저는 이제 한 두세 장 정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거의 아주 푸대기로 주셨어요 이거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면 남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너무 예쁘네요 진짜 스티커 디자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티커 디자인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요런 게 있고 요런..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요런 거 요런 거 괜히 저는 이런 스티커들을 보면 갖고 싶더라고요 괜히 옷다 붙이고 싶어 막 기타 이런 데다가 자 오늘 이렇게 핫한 연예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인 아이쉬미스트옷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옷도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또이 옷들을 몇년 동안 우려입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들은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면서 또 데일리룩 이런 걸 찍어서 제 인스타그램에 다 올릴 테니까 혹시 뭐이 옷에 대한 코디나 그런 게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 오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